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궁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뷰티 건강에 관련된 제품인데요 바로 뭐냐고 하면 전동 칫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전동 칫솔이라고 하면 어, 기존에 여러가지 칫솔이 많은데 과연 어떤 제품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짠! 이라고 하면 되게 식상하죠 이게 보통의 전동 칫솔이에요 제가 기존에 쓰기도 썼고 이제 요즘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된게 보통 일반적인 전동 칫솔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리가 들을건데 누르면 이런식으로 아래 위로 아주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빨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혹은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닦는 그런 전동 칫솔이죠 하지만 이런 전동 칫솔과는 다르게 새롭게 나온 전동 칫솔이 있는데요 바로 쿨샤라는 전동 칫솔이에요 그래서 이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써봤죠 써봤는데 써보고 그 나중에 느낌이나 후기도 이야기를 해드릴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제품이 너무 신기하게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칫솔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도 하면서 박스를 소개시켜 드린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은 이렇게 박스 패키지로 포장되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쿨샤라고 적혀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제가 개봉을 해보면 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제가 일단 한번 써봤기 때문에. 근데 패키지를 일단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시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한 거고요. 그래서 패키지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칫솔 모가 있어요. 칫솔 모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모, 그 다음에 하드 약간 딱딱... 이렇게 돼있고요. 칫솔 모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칫솔 모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위에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되는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칫솔 마지막 본체가 있어요. 그래서 본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충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욕실에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충전기는 별로 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빼도록 할게요. 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본체입니다. 본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신기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칫솔모가 세개나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체가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칫솔모를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와 다르게 약간 어 제품의 꼼꼼함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볼수 있는 거는 요렇게요런 문구를 가진 요게 딱 하나씩 이렇게 포장마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은 어 마지막에 만들고 나서도 이렇게 제가 <웃음> 요거 지금 가린 부분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이 검수를 해서 완벽하게 이 제품이 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의 절차까지 검사까지 모두 다 마친 제품이라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장 궁금해한 칫솔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강한모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여기 이제 칫솔모가 되는거예요 칫솔모고 하나 여기 있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이렇게 하나 하나하나 두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요 칫솔모가 하나 더 있어서 세개의 칫솔모가 돌아가요 역시나 보통모도 한번 어 분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건 제가 뜯질 않았네요 근데 생긴 거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하나 모가 있고 그 다음에 두개의 모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작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세 개의 모가 다 돌아갑니다. 이세 개의 모가 다 돌아가요. 이세 개의 모가 다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만약에 이빨이라고 하면은 이빨을 이렇게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하면 세 개의 모가 다 돌아가죠. 그래서 다 돌아가서 이렇게 쭉 닦으시면 되는 그런 칫솔이에요. 그래서 요거 칫솔 보고요. 그다음에 요게 본체인데 본체에다가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본체에다가는 그냥 요렇게 앞에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탁 소리가 나면 껴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 다음으로 한번 누르면은 약간 음 부드럽게. 약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은 약간 좀더 세게 되는 모드예요 저는 어, 약간 좀 거칠게 하는 편이라서 <웃음> 두 번째 모드로 사용을 해봤는데 두 번째 사용 모드 기준으로는 어, 일정 시간이 되면 은 꺼져요 보통 전동 칫솔과 똑같이 아마 한 3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칫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럼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제가 켜보도록 할게요 한번 칫솔모를 잡고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돌아가요 보이시죠? 요 보이는 두개의 모가 살짝 진동을 하면서 좌우 회전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 모 한번 더 누르면은 더 빨리 되는 모드이고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그래서 이 안의 모는 어? 안 움직이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 안의 모를 보시면은 안의 모도 열심히 움직여요. 음, 자. 네. 카메라에는 닿진 않는데 이 안의 모까지도 열심히 움직여서 이빨을 닦아줍니다. 이 안의 모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 이 소리 얼핏 딱 보면은 약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접병이라던가 어, 그런 물통 씻는 그런 소울 같아요. 그죠? 물통같은 소울 같긴 한데, 일단 생긴 건 이러더라도 제가 일단 사용해 본 느낌으로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찌꺼기까지도 굉장히 제거가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세척을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게 칫솔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물로 헹구잖아요. 헹군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 털어내고 보면 여기는 깨끗해요. 근데 이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식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에 있는 이 칫솔모에 약간 좀 음식물 찌꺼기가 껴있어서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칫솔을 가지고 제가 한번 양치를 해볼 건데 치약을 묻히는 것부터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칫솔을 가지고 제가 한번 칫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쿨샤로 양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돼 있고 치약 짜는 방법도 약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이 제품을 두고 치약을 짭니다 위에다가 치약을 짠 다음에 이렇게 위에 치약이 올라갔죠 이렇게 치약이 올라갔으면 여기를 이제 올라간 걸 확인하고 키를 한번 눌러줘요.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치약이 이렇게 묻혀졌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서 묻히는 거예요. 치약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빨을 통해서 어금니 사이로 이렇게 탁 껴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금니를.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는 건데 저는 어떻게 닦냐면 이렇게 이렇게 먼저 닦고 그다음에 위에 어금니 있는데 붙 닦고 여기 앞니를 마지막에 닦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입모양은 약간 어 이게 좀 흘러내리고 할 수도 있어서 약간 오오 오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웃음> 한 다음에 칫솔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칫솔질을 해볼게요. 전반적인 칫솔이 치... 세 개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약간 닦고 싶은 부위를 약간 느끼면서 느끼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쓱 닦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닦는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양치질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헹굴때는 요거를 간편하게 물로 이렇게 씻어도 되고 씻으면서 한번 작동시킨 후에 이렇게 헹궈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요 캡을 열어서 그냥 빼면 열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뺀 다음에 빼서 열은 다음에 요거를 헹궈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기한 칫솔, 쿨샤 칫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쿨샷 칫솔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사용한 느낌으로는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스케일링을 어, 받고 오면 은전 남들과 다르게 아프거나 시리거나 하지 않고 스케일링을 받고 오면 굉장히 좀깨운하고 어, 시원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특히 잇몸 이 위에 뿌리 사이 쪽으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칫솔 같은 경우가 딱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쭉 한번 쭉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칫솔 사이사이에 이렇게 워낙 그 칫솔모가 3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미처 닿지 못한 그런 구석구석까지 솔질이 되다 보니까 어 일단은 굉장히 개운하다? 이 느낌이 정말 강해요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노폐물? 노폐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찌꺼기 같은 것도 제거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정말 있던 전동 칫솔과는 다르게 생긴 것도 특이하고 일단 느낌 자체도 굉장히 일반 전동 칫솔에 비해서 보다도 훨씬 더 세척 칫솔질이 더잘 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날 같은 것도 조절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이빨이 약한다던가 아니면 어린이라던가 그러신 분들은 따로 그런 제품 여분에 보면은 그런 강도도 나와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소리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솔을 선택해서 가족끼리 여러 명 이렇게 솔만 교체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기존에 정말 다른 쿨샤라는 전동 칫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남겨놨으니 한번 클릭하셔서 보시고 어, 정보도 얻고 혹시 필요하다면 구입하셔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